어머니의 운동 교실 오늘은 다리 운동 중에 다리 뒤쪽 이 대퇴이두근이라고 하는 이 다리 뒤쪽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운동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 레그 컬 이렇게 생긴 레그 컬 엎드려서 이렇게 다리를 굽히는 이 운동을 할 건데요. 어 이것도 하기 전에 어 맨몸으로 좀 이렇게 연습을 하번 좋아요. 자극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다른 거 크게 상관없이 무릎만, 무릎만 일단 굽혀보세요 무릎을 굽히는데 이 무릎을 굽히면서 이 고관절이 움직이거나 이러면 은 분산이 많이 돼요 실제 운동할 때딱 얘를 고정하고 고정한 상태에서 그대로 얘만 싹 굽혔다가 폈다가 이게 기본이고요 여기서 굽히면서 마지막에 살짝 이렇게 뒤로 살짝 들어주면 은 수축감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엎뒤어서 할때 어, 다리를 굽히면서 살짝 무릎이 떠지진 않지만 떠지는 느낌 느낌 정도만 하면은 조금 더 수축의 감이 좋으니까는 단축되는 느낌이 좋으니까 는 그렇게 한번 하시면 좋고 이렇게 맨몸으로 이렇게 자 맨몸으로 이렇게 연습을 이렇게. 이렇게 맨몸으로 자극이 잘 간다고 하면은 실제로 운동할 때잘될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항상 맨몸으로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다 피지 않고요 이렇게 작은 연습을 한 다음에 딱 들어가서 하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상태에서 발의 넓이는 어떻게 하느냐 내 고관절 내가 그냥 다리가 있는 그 길이에다가 일자로 그냥 쭉 너무 벌리거나 놓지 말고 그대로 일자인 상태에서 하시면 좋아요 상태에서 그대로 엎드려가지고 자 이렇게 엎드려서 어, 그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무릎만 붙혔다가 살짝 여기가 떠지는 느낌에 살짝. 그렇다고 이렇게 드는 건아니고요 내렸다가 살짝 올라가는 느낌. 그리고 천천히 내리고. 다시 올리고. 다시 벨트의 이두를 써서 굽히고. 펴주고. 항상 여기가 딱딱해 있어야 돼요. 늘어날 때나 내려갈 때나. 여기, 이게이 부분. 그대로 굽혔다가. 좋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거 얘를 내가 굽히면서 엉덩이를 들어요 엉덩이를 드는데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많이 들으려고 많이 하려고 무거운 근육 들기 위해서 다른 근육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지 말고 어떻게 실수하는 거냐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엉덩이가 올라가면 은 들기는 편해요 지렛대가 이 아래쪽으로 가가지고 들기는 편한데 운동 자체가 덜 돼요 항상 자이쪽은 붙여놓은 상태가 돼야 이 위쪽 이외인 이쪽 허벅지 이쪽인 이쪽이 지렛대가 돼가지고 훨씬 더 대퇴이두가 잘 들어가고 대퇴이두 위쪽까지 잘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엉덩이가 들리면 지렛대가 이쪽이 돼버리니까는 하부 쪽이나 아니면 분산 자체가 많이 될수 있고, 그것만 유념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리를 끝까지 다펼 필요가 없어요. 다리를 다 펴면은 대퇴이두가 이렇게 힘을 들어가다 거의 무릎 뒤쪽. 쪽까지 힘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는 거의 다 피기 전, 한요 정도? 요 정도에서 다시 올리고, 피고. 계속 대퇴 이두에 힘이 들어가는 가동 범위 안에서 계속 움직여주면 돼요. 이것도 내려갈 때, 신장시킬 때는 조금 더또 천천히, 올라갈 때는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리 운동할 때 대퇴 이두를 많이 운동을 안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막 발달이 되면은 여기만 커지고 이쪽이 많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앞쪽, 뒤쪽 다 같이 앞쪽을 뭐한네가지 다섯 가지 하면 뒤쪽도 세가지 정도 하시고 한 가지만 하거나 잘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꼭한두 3가지 이상 꼭 해주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대퇴 4두와 대퇴 2두를 시합 때 같은 경우는 나눠서 운동하거든요 근데 운동량이 많다, 운동 종류가 많다 보니까 4두는 따로 하고 2두는 따로 하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한 번에 다 하셔도 돼요. 다 하셔도 되지만 꼭 그래도 두 가지, 세 가지는 대퇴이두 운동을 하시면 되고 그중에 이 레그 컬 레그 컬이라는 운동은 기본적으로 키우기에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퇴이두 근육을 이것도또꼭 주시면은 대퇴이두근 발달을 많이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퇴이두근 운동 레그 컬이었습니다.